안녕하세요. SK, SK T1의 탑 라이너를 맡고 있는 칸 김동아라고 합니다. 어, 일단, 이제, 세계대회, 이제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항상 참가할 때마다 기분이 새롭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어, 그게 오히려 더 지금은 낫다고 생각해요. 지금 제가 탑에서 하는 플레이가 상대방 탑을 부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이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저희 팀한테 많이 끼칠수 있도록 많이 서포팅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플레이가 맞물려서 이제 미드 정글한테 도움을 줄수 있어서 미드 정글이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마음에 듭니다. 포캐리 메타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메타가 어떻든 간에 이제 자기 플레이를 다 한다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일단 제가 평소에 유쾌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뭐 계속 지목하는 거 보면 은 살짝 만만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없는 것보다 는 많은 게 훨씬 좋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 어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. 이제 큰 1년 반 동안 LCK가 이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한게 없는데 꼭 이번에 꼭 우승을 하고 LCK가 최고라는 타이틀을 다시 뺏어올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